네 그러면 드디어 술성주를 솔선주를... 갑시다! 합시다미수랑음어 약간 달달한데요 향이? 비온날 아침에 딱 나가면은 그 잔디? 젖은 잔디 음... 그향 있잖아요 그향 나는 것 같아요. 짠! 엄청, 가, 엄청 가벼워요. 끝에 향이 이렇게 좀 혀에 남는 것 같아요. 풀향이 음, 란하게 달지 않고, 시지도 않고, 그 되게 깔끔하고 끝에 조금 떨린 맛만 남고 향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그 꼬막무침? 뭐 이런 거랑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, 꼬막무침이 약간 매콤하잖아요. 그런 것보다 진짜 약간 생선류랑 더잘 어울릴 것 같은 되게 깔끔한가벼운 왜냐 향이 되게 은은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조금 간이 센 음식이랑 먹으면 이 향이 좀 올리는 게이느것 같아요 깔끔하면서 떫은 맛이랑 연어초밥의 약간 눅진하면서 고소한 요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. 아 너무 행복해요 오늘 <웃음> 오랜만에 이렇게 푸짐한 상차림으로 아 정말 술만 먹어 네. 어? 왜요? 안 보셨나요? <웃음> 손해두고. 그냥 사실은 뭐야 이거 유명한 술이래 그냥 음. 막 신기해 완이 먹어 음. 먹으면 그냥 그러고 마는데 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청와대에서 음. 선물로 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는 <웃음> 대상에 빛나는 술 담소 소 주세요 소 담소 오, 향이 엄청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원래 저는 증류주를 음. 좋아해요 아까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대나무 통술 같았고요 저는. 이거 담솔 같은 경우는 되게 신선한 향? 솔 향이 이게 더 나는 거 네, 솔 향이 나는 거? 짠! 어. 음, 맛있어 와, 진짜 음. 맛있네요. 대박, 풍미가 대단하다 네, 풍미가 엄청 돌아요, 입에. 향이 확 차요. 와, 그 풍미가 너무 좋아서 진짜 언더락으로 진짜? 하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. 오,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? 그죠? 이거 웬만한 위스키만큼 향이 강해요. 음. 와우. 그래도 마셔보고싶니다 아, 음. 너무 깔끔하다. 저는 딱 느껴지는 게. 우선은 약간 아까 그냥 샷으로 먹었을 때 풍미보다는 풍미가 갑자기 확 사라졌어요. 맞아 맞아. 어, 맞아. 풍미가 아, 그확 사라지는데 그 대신에 역시나 끝에는 다시 또 돌아와요. 풍미가 돌아오는데 근데 확실히 이술을 그냥 샷으로 먹는 게 훨씬 맛있긴 할것 같아요. 그 느낌이 약간 이 그냥 샷으로 마시는 거는 되게 화려하고 섹시한 느낌? 어 근데 약간 왜 자연 속에 있는 섹시한 거 있잖아요. 아마존. 아마존 이런 느낌? 근데 여기 있는 는 오히려 화려한 게 갑자기 확 심플해지면서 사자님 정글에 있을 때는 다 빨개 벗고 너무 멋있잖아요. 아. 그 도시락 보면 바구가 되잖아. 맞아 바구가 맞아. 껴있고. 맞아. 음, 그거네. 맞아요. 진짜 이거는 샷 정말 추천합니다. 음. 저희 아버지는 저랑 좀 비슷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놀고 막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이술 되게 선물 드리고 싶은 느낌이 확 드네요. 술담마 서비스 중에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술담마 서비스가 이렇게 박스로 구입한 술은 재구매를 할수 있게끔 아, 어,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. 음. 이거는 한번 사고 싶어요. 솔송주가 연어 초밥이랑 되게 잘 어울렸으면 얘는 장어 초밥이랑 먹으면 어 아, 약간 좀 느끼하게 약간 고기. 고기류! 음. 그러니까 고기류랑 음.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저는 벌써부터 약간... 아, <웃음> 약간 알탈탈해요. 아, 벌었어요 언니! <웃음> 일어나! 아직 <웃음> 벌었다고요? 이중시 <20시 웃음> 아닌가요? <웃음> 영상 마무리도 어떻게 되는 거야? 다 아, 마셔야지 안 돼, 안 돼. 끝나는 <웃음> 거예요? <보여? 웃음> 저희가 미술랭 찍으면 끝나고 술을 더 많이 마시거든요. 음 미술랭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지연합니다! 미술랭